어? <웃음> 이게 유연함이지. 다른 게 유연한 게 아니야. 크으. <웃음> 크으. <웃음> 이거지. 이게 대기지. <되게, 웃음> 저거 테스트 썼는데, 내 명치로 날아오면 유튜브 같은 거예요. <웃음> 자, 이번에는 소중동물 변신부터 쓰면 되겠죠. 와, 아픈데... 근데 너는 더 아플걸? 어때~ 오~ 방어도 쌓았어. 지금 좋습니다. 아~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음, 자, 가자! 길, ᄀ, 그! ᄂ, 인 마갈링 ᄂ, ᄂ, 갈 ᄂ, ᄂ, 피 할빛 야아아아아아아아 나쁘지 않다, 느낌 나쁘지 않아 춤추는 거랑 다를거 없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잠깐만, 4, 1, 5에. 예. 맘가 이거 하면은, 3, 9에, 15에. 킬각 아냐? 애 해적했잖아. 아니 옥판이 없었던 생각이었어 이번 아스편도 재밌게 보셨나요? 아스편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재밌는 하스톤 영상이 있다면 a s 하스 n 주콘 c o k r 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